앙팡이 후추 정생집자 으띠입니다. 오늘은 파울을 준비했어요. 바로 제가 인식표만 구입을 하던 아이디어스에서 좀 다른 제품들?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랑 수제 간식 같은 걸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뭘 샀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안에 앙팡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잘산 고양이용품 베스트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아탄 터널인데 원래 제가 두 개를 사서 이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에일이가 팬티를 벗고 똥을 써놔서 그래서 이 타널이 없었는데 었 아이디어스에서 이 제품을 할인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애리가 또 똥을 쌀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동그란 모양이라서 굴러가요 그래서 나무로 된 받침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나무판에 구멍 뚫어서 이어버리면은 이게 잘안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더 편하게 놀수 있어요 앞에는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땅콩 장난감입니다 진짜 고양이 땅콩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갈색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래야 좀 먹는 땅콩처럼 생긴 것 같아서 이 땅콩에는 캣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고 뜯고 되게 잘 놀아요 놀다가 질리잖아요 뭐 화났어? 뭐 화났어? 제가 금방 날라가니까 솔직히 캣잎장난감 하루만 다안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아답답이 스프레이를 주문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궁팡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자리를 따로 놓았는데? 심말려고 난리 주정뱅이 <목소리> 딱아이디어스서 팔고 있길래 그냥 한 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생이또 오셨어요. 그냥 물 같아요. 뿌려 놓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웃음> 후추도 왔어, 후추도. 땅콩에다가 이렇게. 이 야, 이거 보다. 너 주려고 엄마가 케이 뿌렸어. 그 다음은 수제 장난감. 제가 이미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좀 달아있는 상태예요. 평범한 낚싯대인데, 여기에 이 미끼가 세트로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단이 막이단산단으로 나눠져 있는 낚싯대는 그라이드이치는거 아시죠? 오 어, 야, 야, 야, 이거 아파. 미끼도 충분히 들어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 역시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떨어졌어? 아, 왜 이렇게 떨어뜨리니? 어우야 아,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 인식표를 빠릴 수가 없겠죠? 저는 요새 계속 인식표를 무스부에서만 구입하고 있어요. 이정색기 인식표도 무스부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안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박을 수 있고 보통 사이즈였나? 그거 그냥 주문하면 은 사이즈 조절하면 그냥 맞아요. 앙팡이는 좀 토실토실 하니까 이 사이즈를 좀 늘렸어요. 이렇게 앙팡이에게 인식표를 채워볼게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뾱 끼워주면은 예쁘죠? 이렇게 체크무늬 인식표를 착용한 간지 앙팡이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을 아휴 디포리 무염 디포리칩입니다 아이디어스에서 수제 간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열빙어는 약간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있길래 디포리칩을 한번 사봤어요 아이고, 요즘 이렇게 생선을 말려서 만든 간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셔줘야돼요 근데 목에 걸리겠다. 많이 있어요. 이 가시가 이친한가시는 아니고 연한 가시지만, 친구지이이이빨이없는 애들은 조금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생선이는에이리가겁이게잘 먹어요. 그냥 열빙어는 샀었어야 이나 봐요. 는 거예요 말고 열빙어도 있었는데 열빙어로 살거 그랬네. 걔는 걔 먹어 말더라. 어. 근데 맨날 채만두 같은 거. 어. 먹으니까 이런 거못 먹지.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사은 품으로 온 거라도 잘 먹어서 다행이네요. 약간 좀 감동이었던 게 캣타워를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에일이처럼 후지마비인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후지마비인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게 약간 구조를 변경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후지마비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어서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 되게 숨어있는 보석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스 앱을 한번 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스를 혹시 이번에 가입해봐야겠다 싶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제 추천인 코드 써놓을게요 제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은 1만원 쿠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 받으시고 인식표 같은 거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디어스 하울 영상이었고 고양이 관련 꿀팁이나 정보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